나는 아주 욕심 많은 작은 아주 정의로운 무더지 토끼가 숨긴 물건 돌려줄 거야 오늘은 토끼가 어디에 숨겼나 찾았다! 금마위리 목걸이 아주 정의로운 무더지 토끼가 숨긴 물건 찾아줄 거야 오늘은 토끼가 어디에 숨겼나 찾았다! 큰 소나무 밑에 반지 이리저리 여기저기 꼼꼼히 찾아봐야 해 이리저리 여기저기 토끼가 숨긴 물건 찾아줄 거야 욕심 많고 작은 귀여운 토끼 내가 했던 행동들 반성했니.